브러스 첫인상은 클리오의 압승이다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대체 내가 지금까지 파우더 쿠션을 성공한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어떤 게 웃음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웅행, 진웅행 입니다. 클리오 신상 쿠션이랑 에스쁘아 신상 쿠션 반반 리뷰를 해볼건데요. 바로 전 영상에 클리오 킬커버 올뉴 쿠션 리뷰를 했는데 또내 사랑사랑 에스쁘아 비 파우더 쿠션을 에스쁘아에서 출시를 해주셨어요. 제가 최근에도 올리브영 갔을 때 요거랑 요거랑 아주 경쟁 아닌 경쟁. 클리오 VS 에스쁘아. 이렇게 두개가 약간 마치 대결 구도처럼 누가 더 좋아요. 클리오랑 에스쁘아 반반 리뷰를 해보면서 어떤 쿠션이 더 좋을까? 그러면 바로 쿠션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 컬러는요. 진저 컬러를 선택을 했고 리필 포함한 32,0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파우더 쿠션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리필 포함한 35,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35,000원, 32,000원. 가격면에서는 클리오 압승이고요. 클리오가 조금 더 가격면으로 좋았던 게 에스쁘아는 솔직히 세일을 막 잘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근데 클리오는 클리오 자사몰에서도 할인을 많이 하고 올리브영에서도 거의 2만원대로 할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건 클리오 압승. 둘다 물방울 모양의 퍼프로 나왔는데요. 클리오랑 에스쁘아 퍼프 둘다 쫀쫀한 느낌이었지만 에스쁘아는 조금 더 카스테라 같은 느낌이었고 클리오 퍼프는 조금 더 보들보들한 코팅된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었을 때 클리오는 촉촉한 수분감이 많이 느껴졌고 에스쁘아는 파우더리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두 제품 쿠션의 컨셉이 전체적으로 마스크에 묻지 않는 쿠션 뽀송뽀송한 쿠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비교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 피부 타입과 스킨케어 먼저 말씀해드릴게요. 저는 평소 25호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닥토 앰플 수분크림만 발랐고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표현 그대로 쿠션을 얹어줄 거예요. 바로 비 파우더 쿠션 발라볼게요. 베이지. 생각보다 요게좀 단단하네요. 꼭 누르면 안될것 같아요. 단단하다고 요 정도 묻어나와요. 한 3, 4곡인데 전 뚜껑을 좀 덜고... 음... 된 거야? 발리고 있는 거야? 쿨링감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얼굴에 올라가는 건 진짜 가벼워요. 지금 내가 쿠션 바르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발다 진짜 가볍게 발리는데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얘네 이렇게 팡팡팡 미친 듯이 바르면 안될것 같아요. 진짜 파우더리하게 올라가서 엄청 고커버일줄 알았는데 근데 커버력은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제 얼굴에서 왼쪽은 비 파우더 쿠션을 발라줬어요. 컬러는 굉장히 예, 진짜 뽀얀 상아빛 베이스로 나왔는데 이거는 23호가 아니야. 가장 어두운 컬러가 이렇다고? 비 실크 쿠션을 제가 정말 잘 썼고 테이핑 커버 쿠션을 정말 잘 썼던 사람인데 그두 가지는 어두운 뭐텐 컬러, 딥 컬러, 허니 컬러 막잘 나왔어. 근데 비실크 쿠션부터 텐 컬러만 나오더니 이번에 비퍼드 쿠션은 베이지 컬러밖에 안 나왔어요. 저처럼 어두운 컬러 25월 쓰는 분들은 정말 정말 밝을 것 같아서 되게 화옇게뜰것 같고요. 조명을 좀 낮추고 보여드리면 컬러가 밝지만 코 옆에 붉은기나 수영 커버력은 괜찮았어요. 제가 진짜 파우더 쿠션에 정말 정말 한이 맺힌 게 롬앤 매트 쿠션도 정말 안 맞았었고 라네즈 네오 쿠션 민트색도 진짜 안 맞았어서 두번 다시는 파우더 쿠션은 하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이미 결제를 해버려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요거는 첫인상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컬러가 조금 밝아서 살짝 불안하지만 비포 애프터. 붉은기 커버는 잘해줘요. 하지만 여기 썩어버린 이 정도의 커버력은 안 돼서 근데 진짜 얇고 포슬포슬 올라가요. 그래서 쿠션 바른 느낌이 안 들어요. 바로 이쪽에는 킬커버 파운웨어 올뉴 쿠션 진짜 컬러 발라줄게요. 이거는 한번 썼던 거니까 이만큼 클리어도 밝았는데 얘는 확실히 쿨링감이 있어. 확실히 처음에는 굉장히 수분감 있게 발리기 때문에 또한번 찍고 넓게 넓게 이렇게 할수 있어. 지금 얼굴에 비파우더 쿠션, 클립 올뉴 쿠션 바른 건데요. 손등에서 봤던 컬러는 올뉴 쿠션이 조금 더 옐로우 빛이 돌았는데 막상 얼굴에 발라보니까 피부 컬러가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커버력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제품 다 수영 커버랑 붉은기 커버는 비슷비슷했고요. 이볼 부분에 썩어버린 거는 이쪽만 조금 조금 더 발라서 얇게 커버를 한번더 해줄게요. 요 퍼프랑 이 에스쁘아 쿠션이랑 궁합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촉촉촉 달라붙는 느낌이 안 들고 이 퍼프 냄새가 엄청 심해요. 되게 인공적인 냄새가 계속 나요. 이 퍼프 레더 가죽 이 냄새가 너무 심하네 진짜. 확실히 올뉴 쿠션이 수분감 있게 발리다 보니까 광대 쪽에 은은한 광이 돌고 비 파우더 쿠션을 바른 쪽도 광이 돌기는 하지만 올뉴 쿠션보다는 광이 조금 덜하고 꽉 픽싱이 된 느낌이에요. 첫인상을 말씀드리면 두 제품 다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요. 근데 비 파우더 쿠션은 정말 파우더리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쿠션을 바르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 에어 퍼프로 쿠션을 바르고 위에 파우더를 얹는 듯한 정말 정말 얇고 이게 지금 쿠션을 바르는 게 맞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킬커버 올뉴 쿠션은 수분감이 있게 발리고 한번 찍고 이렇게 넓게 넓게 옮겨서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되게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은 쿠션은 요거인것 같고 요거는 되게 뭔가 컨트롤이 필요한 쿠션이에요. 저는 확실히 바르기 편했던 킬커버 올뉴 쿠션이 조금 더 좋았어요. 두 제품 다 컬러도 화사하게 너무 노란끼, 너무 핑크끼 있는 컬러도 아니고 딱 화사하게 상아빛 베이스로 나왔고요. 커버력 같은 경우에도 둘다 중간 정도의 커버력 커버력이고 붉은기 커버, 수영 커버도 둘다 비슷해요. 첫 사용감에 있어서 조금 더 좋았던 거는 클리오 올누 쿠션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쿠션은 첫인상보다는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첫인상은 클리오의 압승이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비퍼도 쿠션이 바르자마자 매트하다거나 모공에 끼인다거나 주름 부각이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사진 첨부할게요. 확실히 두 제품 다 뽕송한 쿠션이어서 그런지 덜 묻긴 하지만 클리오를 바른 쪽에 조금 더 묻어남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 제품 다 마스크에 묻어남이 큰것같진 않아요. 5시 29분이고요. 저는 대략 5시간 후에 피부 상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따 만나요. 지금 시간은 11시 25분이고요. 비파우더 쿠션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다크닝이 막 심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제품 다 처음 발랐을 때 화사하고 예뻤던 피부 컬러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클리어 요거 올뉴 쿠션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단독 리뷰를 했던 제품이어서 어떤 사용감인지 아니까 안심은 했어요. 근데 비 파우더 쿠션이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파우더 쿠션을 성공한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망하면 어떡하나. 근데 생각보다 유분이 올라와도 피부 위에서 몽글몽글 뭉친다거나 주름에 끼인다거나 속건조가 있다거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첫인상은 클리오가 너무 좋았는데 진짜 비퍼드 쿠션이 시간이 지나면 유분이 올라와요. 지금도 약간 이렇게 빤딱빤딱한 거 보이시죠? 워낙 파우더 함량이 많은 쿠션이다 보니까 기름이 올라와도 더러워 보이는 그런 개기름 같은 느낌이 아니라 딱 진짜 피부가 예쁘게 반지르르한 진짜 피부를 고정해주는 파우더리함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속건조도 없었고요. 킬커버 쿠션은 처음엔 촉촉하게 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이매트하게 바뀌어요. 근데 확실히 비 파우더 쿠션이랑 반반 비교했을 때 이쪽 볼이 쭉 조금 날아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눈 밑으로. 비 파우더 쿠션은 완벽하게 커버가 돼 있어서 지워지는 거 없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클리어 쪽은 이눈 밑에서부터 볼다고 해 살짝 좀 지워짐이 보였어요. 이 부분이 조금 날아가서 여기 빨간 부분이 조금 있죠. 클리어 쿠션을 단독 리뷰했을 때는 피부에서 날아가는 느낌이 막 들진 않았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클리오 올뉴 쿠션의 속건조가 좀 있었어요. 무너짐이 있어서 막 차이가 심하진 않았어요. 두 가지 제품 모두 피부가 더러워진 몽글몽글 형상은 없었어요. 빛 파우더 쿠션부터 수정화장 해줄게요. 쫙쫙 누르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긁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파우더리한 쿠션이다 보니까 수정을 했을 때 살짝 코 옆이랑 여기 입가 부분에 각질이 조금 뜨는 조금 건조한 현상이 일어나네요. 클리오 올뉴 쿠션. 근데 여러분 클리오 올뉴 쿠션으로도 수정을 해줬는데요 클리오 쿠션이 촉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정을 했을 때는 에스쁘아보다는 클리오 피부가 조금 더 예쁘게 고루고루 주름 김 없이 잘 올라가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그래서 대체 어떤 게우승이야 어떤 게더 좋아? 어떤 게더 추천해? 저는 솔직히 첫인상에서 클리오 쿠션이 압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코시국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되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제 피부에서는 비파 클리드 쿠션이 조금 더잘 살아남았지만 클리어 쿠션도 지워짐을 제외한 피노 표현은 너무너무 말끔했기 때문에 수정 화장용보다는 아침에 메이크업하시는 쿠션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에스쁘아에 비해서 얘는 진짜 컨트롤이 필요 없는 저 휘뚜루마뚜루 착착착착 올려주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쿠션이고 아침에서도 괜찮고 수정 화장용으로도 괜찮은 쿠션이고요. 두 가지 제품 다 장단점이 고루고루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쿠션을 고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피부다. 나는 더 뽀송한 걸 원해하시면 에스쁘아 쿠션을 나는 적절하게 세미매트한 쿠션을 원해.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쿠션을 원해하시면 은 올리브 쿠션을. 둘다막 적극 추천드려요. 꼭 사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클리오 에스쁘아 올리브영 가는데 세일한다? 어나 궁금한데 사볼까?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다. 이 정도로 오늘 쿠션 리뷰 마치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옹행이도 오늘 쿠션 비교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